말을 어떻게 만든단 말이야. 등장 아니 왜 니가 먼저 가서 괴롭혀 백설아 아 백설아 안돼 너 때문에 기분 나빠지면 안된다고 백설아 아 엄마가 가서 괴롭혀야 되 니가 먼저 가서 괴롭히면 어떡해 아니 세상에 말도 안돼 백설이가 나보다 한숨 일하니까 아니 설아 아한테 바로 엎뚱 남단 말이야 아니 소라, 어! 꽁치야 엄마 구해줄게 어! 어! 야! 뱃살! 우리 꽁치께없지 마! 뱃살! <웃음> 꼼치 엄마 구해준 거야 봤어? 그치? 봤어 구해줬지 엄마가 엄마 방금 우리 꽁치 구해준 거 봤어? 봤어? 봤어? 꼼치야 봤어? 꼼치야 봤어? 꼼치야 봤어? 엄마, 꼼치 봤어? 엄마가 우리 꽁치 구해준 거 봤어? 맞냐고 우주 플리즈 꺼져줄래? 엄마가 우리 꿈찌 구해줬어 그래서 엄마가 우리 꿈찌에뭐할 거냐면 뽁뽁뽁 <끝> <웃음> <웃음>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유 죄송해요 아우 죄송..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 죄송. 죄송. 아 뽀뽀 안할게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해 얘들아 여기는 잠옥한 현장 소살소 펀치, 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재미야 괜찮아. 야 괜찮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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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을 어떻게? 어떻게? 그래? 해결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죠? 전송이 실패하였습니다. 공과 모든 것을 차지하며 승리하였습니다. 꿍게님 승리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게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몸집이 제일 작아지고 말았는데 제가 체급은 작지만 아직까지는 스피드와 경험이 아직 백설백수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긴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을 어 모두 개껌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 요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어뭐 음.. 아.. 제 사료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대툭.. 대툭.. 대툭..